대설로니까 어, 인물강의 어, 야손, 바울, 실리아노 디모데에서 말씀드리는데 야손에서 특별히 좀더 많은 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대설로니까 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마지막 때 사회주의 비옥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대설로니까 아, 서는갈라디아서 그 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썼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어제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쓴 거로 되어 있고요. 그 고린도 대살로니까 전서의 구성은 오늘, 오늘 보시면 여기에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되어 있는데 5, 4장에서부터 5장까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4장에서 5장을 중 점적으로 하늘 깊으시게 하는 삶 주의 강림을 만난 성도의 자세, 흠 없는 삶에 대한 보존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서에서는 주의 어, 날그 주의 날 징조, 그 그러니까 배교와 멸망 이들의 출현, 가르침을 받는 교훈을 지켜라 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쓴 것은 어,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글라우디 스 황제 때고요. 그다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썼고요. 그때 바울의 나이는 45세에서 47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1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데살로니카 1장을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데살로니카서는 사실 그 바울이 쓴 건데. 거기에 실루아노와 디모델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다고 라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동역자로 인정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뜻을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역에 적이 참 많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우리가 실로라고 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추정이 되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디모어그 상대방 루스트라의, 루스트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km 떨어진 이거니온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금 수동적인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 데설라니카는 어, 떻게 되었냐면, 그, 요번에 2차 전도 여행 때 나온 건데, 빌리보에서부터데설라니카까지간 그런 상황인데요. 자, 주, 먼저 그데설라니카가 어떤 곳인지 한 번, 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데설라니카는 그, BC 315년경에 마케도니아 왕 카산드로스가, 어,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터, 터마라는 그 온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26개 마을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카산드로스 왕의 부인인 아,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졌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며필리왕의 딸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카는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고린도와 데살로니카의 두 항구가 있었는데 고린도가 갑자의큰 항구였고 그 다음으로서 데살로니카 항구가 컸습니다. 요 빨간 선을 보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린도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고린도를 보면, 어, 음, 고린도가, 어, 고린도는 이렇게, 그, 그, 그, 그, 운하가 있었어요, 운하가. 그래서 이렇게 좁은 운하로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자, 그, 이그 고린도가 되어 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알렉산더 대 아까 카산드라스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카산드라스 왕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마케도니아 왕이었고요. 22세서부터 그그 그 자 장수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나타냈는데 그 당시 뭐냐면 그 페르시아가 20만 명을 데리고 페르시아 공격해 오는데 그에 3만 6천 명을 갖고 그대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한그 자기의 그, 그 마케도니아의 그 군인들 한 2,300 명만 죽고 나머지 페르시아는 한 10만 정도가 죽었던 어떤 그런 그대 대 성전을 갖다 일으켰던. 왕이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제자였고, 그다음에 동양과 서양의 문물을 이어가는 그래서 그 헬라 문명을 문화를 창시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3세 때그 말라리아 걸려서 아주 아까운 나이에 죽게 되죠. 근데 죽으면서 이 장군이 나라가 한네 가지 네 나라로 박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산드로스, 리스마코스, 셀루코스, 포톨레마이오스로 네 개가 나눠지는데 요. 왼쪽에 핑크색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카산드로스입니다. 거기에 그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카사 데스, 데살로니카는요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그 로마와 피드나 전투에서 로마의 그 속국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주가 되고요. 마케도니아 주가 되고, 대솔로니까 시가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상태라서 노마에 속이 됐고요. BC 42년경에 자유시 특권을 부여받아갖고, 거기서 시의회에서 한 다섯 내지 여섯 명의 시의원을 갖다가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의원이 나중에 나오다 보면, 읍장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야손이 읍장한테 가서 그 재판을 받는 그 상황이 바로 여기서 보면 그 시의회, 의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네 번째 뭐냐면 이 카산드로, 데살로니카 사람의 그 사람들, 지민들의 그런 속성이 어떻게 되냐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급한 성격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슨,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BC AD 390년경에 데오드시오스 황제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그 그, 그, 그, 그 거기 그, 로,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뭐냐면 수비대장이 그 전차 경기를 하는데 그 전차 경기 그, 그, 그 사람을 갖다가 구속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 대사로 우니까 국민들이 폭동을일으켜고 수비대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오드시오스 왕, 황제가 화가 나니까 그 경기장에다 사람을 7천 명 정도 몰아넣고 그 사람 다 몰살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로마 그감독이 어떤 그, 감독이었던 그 아, 암브로스 암브로스 감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 교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암브로스그 감독이 화가 나갖고 뭐냐면 이대설로니까 왕, 아 대우도시 와서 황제한테 그 성체를 갖다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서부터 성탄절까지 주지 않다 보니까 대우도시 황제가 뭐냐면 머리를 조아리고 이 안브로스 그 교황한테 가서 머리를 무릎을 꿇고 어, 무릎을 꿇고, 이런 상황이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면, 황제보다도 교황이 더 위에 있다. 감독이 위에 있다. 그래갖고, 교황이, 어, 황제보다 위에 있는 그런 입장이 된 사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도시오스 황제는 어떻게 됐냐면 아, 우리가 그, 그, 데오도시오스 칭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갖고, 그 로마에서 국교를 갖다가 기독교로 만든 것이 바로 데오도시오스 황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3일의 안식일의 기적이라고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자, 그,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1절에 보면, 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 아볼로니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세 안식일의 성경을 가,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거기서, 그, 폭동이, 그, 거기서 문제에서, 이제, 나온 상태에서, 데살로니카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카 가갖고, 거기서 뭐냐면, 바울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이니까, 3주 동안이죠. 그니까, 러 1주, 2주, 3주 새 안식을 갖다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을 합니다.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경관은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다라고 얘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뭐냐면, 새안식일을새 안식을, 그러니까 3주 동안, 3주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경관은 헬라인, 유대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에서 바뀐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절을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가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선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백성에 끌어내려 찾아으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 그니까, 유대인, 이 바울이 가서 그것을 갖다 전하니까, 주는, 이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참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 바울을 죽이려고 야선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야선을 갖다 보면, 이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는 걸 보고, 이 사람을 갖다 보면, 회당에, 회당장으로 추측을 하고, 보통 추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집에 가서, 바울을 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게 그 유대인들이 조폭을 데리고 왔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갖고 이 야손한테 와갖고 야저 사람들 끌어내 그러면서 그 옆에 보면 그 빨간색으로 돌망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이제 디모데고 그 옆에 이제 사람 그 바울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얘기를 갖다가 그 유대인 그러니까 메시아를 갖다가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화가 난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을 갖다 바울을 죽이려고 랬던 겁니다. 6절에 본 바울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읍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시의회 의원들한테 가서 읍장들한테 가서 이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임금이 또 다른 임금, 왕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고발하죠. 그러니까 시의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보고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야손이 딱그 성경에서 딱두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요. 로마서 16장 20 16장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의 친척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바울을 그러니까 야손을 자기의 동역자 다이 동족으로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무작기에 친한 사람 자기의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으로 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럼, 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주 동안에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3주 동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산 자라고 믿음이 좋고 충성된 자였고, 성김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바울과 그동역자들 신라와 그 빅토미티 모델을 보냈던 사람. 그리고 부유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독은 사람들과 함께 그, 그, 그 보석금을 해줄 정도로 부유했던 사람이었다고 보고 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다. 아, 헬라파 유대 그그그 그, 그 사람은 그뭐죠그 그, 바리새파가 아니면 에센파 사람이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서로니카로 돌아가세요본모은자 우리가 너에게 그 또 기억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4절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 신을 받은 너희들이 너희 청제들아 너를 택하심을 안으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택하심이라는 것은 휘퍼모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아주 고지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하는 능, 능,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견디기 위해서 인내. 그니까 많은 공격에서도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인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그냥 참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극한 상황에서까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사랑이 하나님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으라고 돼 있는데 자, 택하심을, 것은 누가 택하는지 아십니까? 택하시는 것은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은그은 그것은 뭐예요? 태가시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복음 4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야곱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태가에서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자 보시고 있습니다. 다 육절을 보면 많은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빌리보에서 아까 데셀로니가서그 다음에 간 곳이 베리아를 갔죠. 베리아에서 아덴으로 갔고 아덴이 지금 아덴하고 돼 있는데 여기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아직까지 그 디모데하고 그 다음에 실루아노가 가실루 오지 않을 때 빨리 오라고 얘기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자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귀도니와아기가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과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다 너희 너무너무 잘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 어떻게 섬겼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다시 재림에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 다 그런 믿음을 갖고 다 아는 것이 그 믿음을 다 뭐예요 마게도니아 아가야까지 그렇게 믿음을 좋은 사람들이 이 대살로니가 교인 되었다는 것이 소문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대살로니가 그 2장에 보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복음을 전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우리는 겉면, 우리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진실되게, 진실만 너한테 얘기했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요. 함이 하미 아니요. 우리의,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어스에서 나온 내용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어스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에게 좋게 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사람한테 좋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좋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가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냐면, 뭐라 하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자녀를 기른 것 같은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하고, 8절에 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이다. 그렇게 내 목숨까지 줄 정도로 그 사람들을 사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부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죽구하는 것이 일터 사약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갖고 정말 어떻게 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갖고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밤나서 일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저희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살로니에다가 2장에서 10절에서 18절 말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도 유대인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유대인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예수와 선지자들도 죽고 우리도 쫓겨내고 쫓아내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마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 뭐냐?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그, 여기에 보면 대살로니카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데대살로니 디모델을 너희한테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유는 뭐냐면 너희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보낸다고 얘기하는데 그대모델는 사람은 영은 루스트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30kg가 떨어지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대살로니카 교회가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까지도 소문이 났다는 정도 그런 정도로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데살라니 교회와 사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라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첫 번째 선지자로서 바울, 디모데, 신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야손이라는 사람은 그, 그 유대교 회당장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야손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설로니까 교인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들, 또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 교부인들, 그 다음에 이방 종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된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서 뭐냐면 바울을 적대시하고 유대인, 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단 3주 복음을 듣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대설린과 교인들인데 왜 오늘날은 왜 오늘날 교인들은 왜 그렇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손이 있었죠 야손은 뭐 어떻게 했어요 야손과 같은 제자를 키워낸 현대판 바울들 야손을 키워낸 사람이 바울인데 우리 현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바울이 현대 바울이 그 야성을 키워놨는데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 보면 미국에서는 전 메가 더 목사님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 제가 예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진행했던 전 메가 더 목사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어, 한국에서는 전광훈 목사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전갈래 목사와, 목사와 그 다음에 전갈래 목사와 그이동훈 목사님인데 전갈래 목사님은 북한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북한 선교를 하다가 어, 선경을 배포하고 막 이러다 걸려갖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힐러리 크린턴이 어, 그 겨우 이그 사람들 그거하고 그, 그 외교 정책을 써갖고 겨우 살려냈던 사람. 이+ 사람이 이+ 저이 전갈렘 목사고요. 그다음에 같이 협동 그 동역하시는 목사님 요한 이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이동호 목사님은 아 목회를 전공 전적으로 전공, 하셨던 분이 아니고 경제학을 갖다가 전공했던 분입니다. 그러까어 어떻게 보면 좀 일터 사역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아그 경제학 박사까지 받았던 분이. 아, 받았그 그러니까 그런 분이 목회하셨던 분이니까 조금 좀좀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정통적으로 목회하셨던 분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좀좀 특이한 게 있죠. 그 1928년도에 그 아, 1928년도에. 어, 그 신사참배를 갖다그 노예에서 그 조, 아, 저 합동 노예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 해도 관계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규철 목사님은 손양아 목사님과 그다음에 그 손양아 목사님과 주규철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우리는 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규철 목사님이 붙들었던 성경 구절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절하지 말라 그 계명을 잡았던 겁니다. 근데 한경재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를 보거나 보건이와 나 여호와는 하나님 중,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3월 16장 7절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붙든 성경 구절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 신사참배도 해도 관계없어 왜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신사참배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일본 순서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안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그 사람을 매를 치고, 감옥에 보냈던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이건 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이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만약 이것이 야 괜찮아 신사참배도 결국 죄가 아니야 관계없어 했던 사람들은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경기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경기 목사님은 1992년 템플통상을 수상하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하고 죄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 이분이 이 뭐냐면 어, 1959년도에 WCC를 가입하는데 한경재 목사님이 거기에 찬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박형영 목사님하고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WCC를 반대하는 박형영 목사님은 통합으로 나갔고요. 한경재 목사님은 합동으로 계속 있었던 분입니다. 그럼 과연 한경재 목사님은 과연 시, 그 우리 예수님에 대해 단일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한번, 어, 우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그, 친사참배 안 한다고 막 이렇게, 그, 보챘던 그런 그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저, 이, 그, 총리,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생균 총리가 왜, 뭐냐면, 방역지침 발표에 교회 소모임, 그 다음에 전격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이나 성당의 소모임은 가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왜 우리만, 왜 교회만 그렇게 했느냐? 백화점이나 문화센터, 뭐, 이런 소모임은 다 관계없이,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요? 2020년 7월 9일 날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한교총은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처벌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안 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하는 건 관계 없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8.15 집회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어, 코로나19가 확산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뭐냐면, 국가 방역에 도전하는 불법행위는 엄단해라. 그러고 난 다음부터 뭐냐면, 정부는 강제수사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제일교회를 갔다가 구, 저, 단속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 107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확진자는 보통 그 잠복기가 5일에서부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8월 15일날 참석한 사람이 결국 뭐냐면 그 다음날, 16일날 107명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역을 방해하는 교회는 형사거발한 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그 구속수사를 위한 법률단까지 만들겠다고 얘기했던 분이 바로 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법 앞에 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교회도 목사도 거기에 예외일 수 없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사고시를 거부한 의대, 의대생은 구제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에 뭐냐면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해 달라고 그 탄원서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결국 내로남불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뭐냐면 형평성의 문제들 자기 편에 대해서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 다른 편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그런 처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뭐냐면, 개천절 시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천절 시위를요. 그랬더니, 저, 저, 뭐야, 드라이브스루, 차량으로 해서 어, 시위를 하겠다. 원래 이제 그, 사람이 모여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불르하니까 그러면 드라이브스루로 집행하겠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량 시위를 하면 즉각 견인 조치하고 면허를 취소하겠다 시위하는 운전자는 현행보험으로 체포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 취소, 정지 및 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을 즉시 견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까지도 무슨 얘기냐면 이런 단속은 과잉단속이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정도로 참여연대가 사실 그 여권의 여권의 참 여권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국 광유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자 교회의 머리는 시저가 아니라 예수다 뭐예요 정치가가 아니다 그거예요 정치가 가 아니라 예수란 얘기예요존 메가다 목사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와 보건 당국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으며 그 다음에 헌법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교회를 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에는 거의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그러니까 교회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유아살의 동성애, 동성결혼 그 어떤 종류의 심각한 비도덕도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선전환자의 행동을 인정하는 후보 뒤에 우리가 설 자리는 없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아닌 성소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부, 이것은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통령은 뭐라했어요 야, 교회 철저히 방역해, 수사해, 그리고 절대 용단하지 마라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캘리포니아 교회 폐쇄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들은 전 메가더 목사에게 격려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예요? 교회 교회는 필수적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교회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그렇게 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뭐냐 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다가 신뢰 예배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얘기했죠.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바이러스가 발병한 당시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며칠 동안 온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교인들이 스스로 보고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을 위해서 막을 권한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한 거다. 그래그 그, 그, 정부에다가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 괜찮다. 해라. 그렇게 법원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은 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법원 대면 예배 금지 결정해 달라 가처분 기각해 버렸습니다. 서울 소재와 그 수도권에 있는 교그 교인들 그 목사들이 자 우리가 그 대면 예배를 해달라 할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신청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처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의 자유의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하여 공익이 보다 더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라.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그거, 안 돼. 그게 뭐야? 공익이 더 우선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 또, 목사님들은 어땠을까? 한번, 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의 교회 다리 목사, 이재원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알기는 상식으로는 폐지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므로 특정한 날, 주위날이나 럭키 세븐, 7이라는 숫자는 구속력이 없다 그것을 신성시하는 것은 미신행위와 같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위날을 지키는 것이 꽤게 미신행위일까요? 전잘 모르겠습니다 콘 콘스탄티누스 측령을 통해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해서 예배드리게 됐기 때문에 됐는데 우리가 주 5일 근무,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주요일 날로 하는 것도 신학적으로 합당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토요일로 옮기자는 얘기입니다. 왜요? 주 5일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예배당에 모여만 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 드린 것이고 주인화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뭐가 잘못 그, 옳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면 예배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영혼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뭐예요? 사도행전 얘기했던 한경진 목사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거나 목사가 그뉴스제의 발행인 나거나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주일성수를 목심 지켜왔던 한국 교회의 실황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즉 이것이 누구 탓인가 만약 이러고 타면 원로 목사들이나 정말 대경교회 목사들이 정말 단합해서 기도하고 정부한테 건의했다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절이나 성당은 모임을 인정하면서 교회는 인정을 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건 원로 목사들이나 대형계 목사들이 그 역할을 다 못하지 않았냐?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일주일중 자기 상황에 맞춰 아무 날이나 집이나 직장에서 가정예배 TV와 라디오 예배를 드린다면 뭐라갈 것인가? 자. 우리 네, 네 번째 개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보다 뭐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드는 겁니까? 저는 제가 이거 봤을 때 참,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잘 생각해 보시면 판단하시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어, 느낌이 좀 드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오는데, 그, 김인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러스 앞에 예배를 포기하는 대형 교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하면 예배를 참 좋죠. 왜냐하면 의상도 옷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자리도 편하게 입을수 있고, 참 편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못하게 뭐 얘기해요. 그 목사에도, 목회자의 사목 간섭도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 간의 갈등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좋은 설교 도 찾아 들을 수 있고 온라인 헌금 해보면 끝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휘필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표현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는 에 현장 예배와 같은 천등과 번개와 같은 성령의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뭐냐 면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송복 교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왜 우리가 왜 교회만 문제가 되느냐 자 여기서 그림에서 여덟 개 그림이 있는데 자맨 오른쪽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교회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백화점 그죠 그다음에 지하철 모든 곳에 전부 다다 많이 있습니다1 2 상자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뮤지컬도 다. 차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유독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왜 교회를 향한 문별한 비난은 그렇다고 옳지 않다 왜 교회가 코로나 의그 전파의 발상지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 밥을 먹고 지하철에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발, 뭐예요? 코로나 위간 그건 잘못됐다는 표현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소상공인연합해서 260명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스크도 안 쓰고 2m 거리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10만명인데 그 사람 거리두기 마스크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모든 책임을 왜 교회 다 지는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현재 교회 모든 책임을 전가는 시계 언론 보도와 정보 형태는 그 저희를 의심할 수 없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과연 교회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 교회만큼 오는 사람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손소독, 마스크, 거리두기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교회를 탓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다오주의 모스크라는 도시에서 크리스천들이 체포되고 있다는 내용과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야외에서 찬양을 하는데 가까이 붙어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랍니다. 이 글을 올린 여성이 문제를 삼는 것은 경찰과 시민들을 사격하고 점포와 사업체를 파괴하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시위대를 체포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천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양한다고 체포하는 것에 어이없어하는 겁니다. 이 여성은 경찰의 예배방해 행위가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이 일에 관여한 지자체장과 경찰들이 물러나야 한다며 법무부에 인권침해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목소리> 아무 소리도 안하고 저항도 안하고요. 그렇죠? <웃음> 마스크 갔었다고, 안 썼다고, 버리두가안 했다고 가는 거죠. 저항도 하지 않는데 수갑을 차고 있어요. 정복 경찰 사복 경찰다 와서 하고 있고 큰 중재인을 체포해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we'll 자, 어떻게냐 You 28일날 수만명이 모여서 워싱턴 g t 모여서 회개 u 중복 y s are 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해갖고 뭐예요? 미 대선을 앞두고 정청의 분열이 과열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한 회개와 중보 기도를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단합하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중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나관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나의 믿음과 개인적 영성뿐만 아니라 예배 영성을 중심으로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 영성의 러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기조하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찬성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침을 정말 제일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사는 노력하는 사이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던 지난 3월 말부터 4주 동안 현장 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인데 당시 참석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전 지사는 지난달 격리 지침을 어긴 사랑제일교회 교인을 연행하려던 경찰과 승강이를 벌여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미연합교회 내용이거든요. 저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이 예배 보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처벌받는다고 분명히 저희가 고지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걸 확인을 안 시켜 주니까 우리가 확인하겠어. 쪽지도 노란색이야. 노란색. 네, 아, 멀미가 나오네. 이들이 얘기하는 군부 독재, 박정희 군부 독재 때도 정의. 교회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데모하다 보면 성당에 가서 피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교회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이런 공무원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면 어떻게 해요? 공권력이 기본에 우리 자유보다도 우선이 된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저는 권리도 없고요.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 마음대로 들어가? 누구 마음대로 들어가? 이 여자분은 교인인데 뭐라 그래요? 야선 같은 여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십시오.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방해하잖아. 예배를 못들리게 당신들이 방해하잖아. 방해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방해하고 있어. 방해하면 처벌받습니다. 처벌해. 대한민국은 무슨 벌, 국민들한테 뭐 벌금 받고 처벌하는 게 다야? 방해하지 마세요. 처벌하라고 선배 공무원들이 거? 벌금 갖고 아,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한 방해? 교인입니다. 여기 보면 방해 지나가는 방해 거 보면 방해 방해 교인들이 방해. 방해. 그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우울 쪽에 보면. 방해하지 마십시오. 마세요. 따라서. 당신들이 고소하라고. 네, 네, 아, 네, 누구 맘대로 교회에 들어가. 누구 맘대로 교회에 들어가. 오태식. 오태식. 오태식. 오태석. 오태석. 오태석이라고. 우리가 원치 않게. 예, 그 예배 방해죄로 벌금형을 쳐야 될것 같아요. 500만 원 벌금형입니다. 지금 예배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500만 원 벌금형입니다. 예배 방해죄. 300만 원벌금 우리 해서요. 선생님은 교인이시면서예그안 모시러 온거잖아 예배 드릴러 왔어요. 왜? 요 내가 우리... 앉아서 기다오면 안 돼. 어디서 앉아서 기다고 드리지 말도록 법에 명령이 돼 있습니다. 누구맘대로 예배를 드려. 그말이고예배 드리지 말라 법이 있나고. 드리지 말라는 거는 예배 주십시오. 지이재명이하고 문제인이 없지야. 당신들이 라국민하는당 협박이야! 내 하나님의 문은 당신들이 못 열어! 맞습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믿음은 정말 바울이 가르쳤던 그 믿음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아 이번 것은 뭐냐면 어 이분은 그 이 한미연합교의 교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뭐냐면, 어, 자기가 그, 뭐랄까요, 그,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전혀 드릴 곳이 없고, 드릴 곳이 여기밖에 없어 여기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자기도 공무원인데, 어, 왜 당신네들은 너무 이렇게, 당신의 입장은 알고 있지만, 어, 교회를 갖다 너무 탄압해서안 된다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뻔해 알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들나 남대로 신념이 있고 신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 코로나 확산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갖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낳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들이 땅을 고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경의 어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다, 이그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을 갖다가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왕이, 왕의 왕에 대만 기도를 하는,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저,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다니엘을 갖다가 잡아들였죠. 그러면서 사자고를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털끝 하나 받지도 않고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왕이 지나고 다른 나라의 왕에서도 계속 뭐예요?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계속해서 어, 그 국무총리를 했지만 다른 왕들은 죽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정권을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후서부터 이 공무원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이 이 공무원이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게 되면 하느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다시 이, 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번영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왜 너희들은 왜 어린애와 같은 대담을 어린이와 같이 생각하느냐 너희가 젖을 먹지 않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젖을 먹는 것처럼 행동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 점점 성장하면 밥도 먹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시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때가 되면 우리 마땅히 우리가 어린아이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뭐예요?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가 그 우리가 그,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전만 달라 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런 교인이 이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이 것이고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선악,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자들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나 아, 여기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 그렇게 비유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이 내용 한번 보시죠. 이 교회는 어, 노숙자고 하 어린이들 이 한미연합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갖다가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교회가 노숙자들을 갖다가 보고하고 고아를 갖다가 이런 판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옳은 소리라니까 이재명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버스 몇대 왔다고요? 아, 경찰 5대. 경찰버스 5대 왔다던데 지금 아, 경찰버스 두개 어, 2개, 어. 2개 사이즈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를. 자, 이 교회 목사님이 경기도청에 인지, 가서 정말 인지, 자기가 옳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인지, 여기 인지, 2020년 네, 28일인데요. 네, 9월 28일입니다. 어떤 지구상의 인간도 식사금지명령을 하는 놈은 그거는 범죄자입니다. 식사금지령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것은 헌법에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이요 식사를 어린이들한테 줘서 먹이는 것도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경기 도지사는 우리가 세금 내서 이재명이를 밥을 떠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밥쳐 먹는 놈이 왔다가 밥 먹여주는 인간한테 굶으라고 명령을 해 있나, 쁜놈아 우리가 공무원들 모두 달리는 거야. 어떤 공무원이 국민을 굶으라고 명령합니까? 혁명할 권리 없어 우리가 땅을 흘고 우리가 피 흘려서 니네 먹여 살리는 거야 공산주의 반대하지만 우리는 사회주의 반대하지만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 의하면 밥을 굶, 굶기려는 것들은 칼, 총칼로 죽이라고 돼 있어요 레인 혁명과 김일성 혁명 노선에 인민들과 국민에게 밥을 공기라고 하는 자들은 총칼로죽이라고됐는데 그런 더러운 기밀성주의를 따르는 것들 공직자 중에 공산주의법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이것들 아! 아버님 어머님 핏땀 흘려 벌어서 세금으로 재산 다 바치고 아들들 군대 보내서 장애인되고 총 맞아서 다치고 이런 아들 바치고 재단 바쳐서 고생해서 나라 망하지 않게 힘들어서 매일매일 죽어가는데 어따가 법무부 장관 아들이 지 마음대로 전화가아서 함부로 타령하고 타령한 놈만 잡아가지 않고 애국하는 공무원 총살해서 불질러 죽이는 데 가만히고 국민한테 굴무라고 명령하고 여경기도청 공무원 식당 폐선시켜야 돼요, 이거. 자, 뭐, 참고하시고요. 자, 목사님마다 왜그 안식을 지켜라?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면 뭐냐면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야, 왜 사람 살리는 게 우선 아니야? 주일 섬기는 것보다, 안식을 섬기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마다 작용하는 성경이 다르다는 얘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이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베데스타 언덕에서 어저우가의 삼저 삼십 삼십여된 병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른 마른 마른 손 있는 그 환자도 낫게 해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근거가 되는 게뭐 이거죠. 뭐냐면 서른 사마리아인처럼 어, 다른 사람도 다 돌보지 않는데. 그, 사람, 또, 그 사람 살린 게 우선 아니냐. 라면서뭐요 비대면 예배도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목사님들의 얘기거든요. 자, 보면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홍성 목사님은 이런 얘기래요. 솔로몬도 전염병이나 역병의 기승을 불릴 때 비대면 예배를 권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어, 어떻게 해요? 전염병이나 역병이 올때 가정에서 성장해서 두손 들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의 정책 입장이나 고집만 주장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된 것이 조금 저는 여태까지 저그 여태까지 저그 목사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보고 목적, 목회를 하면서도 이건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자, 중요한 이 마, 말씀하신 내용이 이, 이 내용이에요. 자, 뭐요?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거예요. 각각 이 땅에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나 하면 각각 자기 마음의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라 강구를 해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뭐냐면 성전은 솔로몬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손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뭐 거기 다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손을 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교회라는 게 뭔가? 자마태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슬룩밥의 성전이었죠. 그 당시 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슬룩밥의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랬을 때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의 보면 전부 다 빌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잉글리스 스탠다드 버전에서 마찬가지 빌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요? 이 기도하는 곳은 뭐예요? 예배당은 결국은 기도하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냐? 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란 얘기예요. 고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또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라계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갖다가 폐하면 안 되죠. 모임을 중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런 얘기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건 결국은 뭐예요? 모임을 하는 것이 모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뭐예요? 모임을 중지하면 교회가 파괴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그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바울 사도들과 바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오늘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적 구원과 현대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서장의 9단계인데,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인데 이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적 믿음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 현재적 구원보다도 그냥 미래적 구원 우리가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요? 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가운데 있는 성어나 견인 같은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복음인데 복음을 우리가 저 세요새를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가리키는 게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외에는 별로 가리키지 않아요. 뭐 심판을 가르켜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야 우리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나 어디에서도 심판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자 부활, 부활인데 뭐냐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저, 부활시고난 다음에 뭘 줬어요? 성령을 줬거든요. 성령을 줬을 때,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령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자, 구배요 하나님의 본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뭐예요? 성화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그것을 같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영혼육이 좀 거룩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자, 구속사에 보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초림이죠. 재림할 때는 뭐예요? 분명히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고계시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뭐예요? 좋은 부활, 악의 부활도 있고 부활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여왕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빛나고 빛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성어란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나왔던 아홉 개의 성령의 열매죠.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영성, 영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고린도구서 5장 3절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보은 우리가 벗은 자로부터 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벗은 자들처럼 발견되지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벌거벗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행한 것이 따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벗은 자가 되면 어떻게 요 해요? 신악관에서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서 3장 17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 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고하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간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밝아, 어, 밝아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라돼 있어요. 밝아벗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화처럼 그런 옷을 입지 못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10장 16절에 뭐냐면 뜨겁거나 차갑지 않으면배터 벌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건 뭐예요? 버려버리시겠다는 얘기가 하신 거고 자, 보시면 또 하시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뭐냐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한 자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부활해서 심판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화가 돼,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잘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설로니까 5장 23절에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했냐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영혼육이죠.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성화를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왜요? 거룩해지면 우리가 이런 잔소리 하면 뭐라고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누구예요?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아까 한미연합교회 성도들처럼 밖에 나와서 주장하고 떠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모두가 경,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바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고난을 성령을 입었고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통과해야지만 성화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방인 교회, 이방인에서 이방인들이 그, 그, 그리스도인 그된 사람들한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무작위 음란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아내를 학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존중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느님을 하는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랬냐면 동성애를 했다는 얘기예요. 동성애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 8절에 보냐면 저기됐어요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다 하느님을 저버립니다. 이렇게 나쁜 짓 하면 하느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 대선이니까 4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일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여기서 일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했는지, 뒤에, 후서에서는 그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자, 대선이니까 5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야.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게, 앓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주인 날이 와서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피자 건면하고,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또 화목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인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니, 어,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요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왜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없으래도 감사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을 소멸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두월 씨앗이 생겼는데, 씨앗에도 나는데 하나는 씨앗이 나고 하나는 씨앗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아니라, 이 떡잎이 그, 그,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나, 하나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생명이 없는 빈 깍쟁이, 쭉쟁이는 얘기죠. 그죠? 저것은 알고기고, 이것은 가라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쭉쟁이가, 쭉쟁이는 뭐예요? 성령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설명하지 말라. 이 생명이, 법,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언을 멸치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소하지 말라는 얘기가 뭘까요?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언을 멸치하지 말고 성령을 갖게 되면 그것을 뭐예요? 장례일을 너에게 알려준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장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자들마다 그 목사들마다 딱두 가지가 있는데 예언에 대해서 뭐냐면 개인 예언 개인이 예언을 하게 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예, 저 선지서 예언서를 갖다가 멸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오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장래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중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평가의 하나님이 친 너에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혼, 영과 혼과 몸이 영혼육이요. 그죠? 영혼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뭐예요? 핍박당할 때 교회에 대한 메시지예요. 너희가 핍박당할 때 어떻게 영혼 욕을 갖다가 뭐예요? 흠없이 보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좋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거죠.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 뭐예요? 자, 1 7절뭐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냐고 돼. 결국 이거 이내이 뭐냐면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는 뭐예요? 결국 은 부활해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얘기하면 너희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자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후세에 대한 얘기인데 적 그리스도가 올때 배교한다는 얘기죠. 적 그리스도가 올때 배교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사유주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이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얘기,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것이라할 것이니라고 할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내용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의인은 다시 살아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로 인해서 여기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너의 발꿈치 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만약 사탄이 예수님이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은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게 하셨을까? 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 사람들도 몰랐던 거예요. 이 사탄도 그럴 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원칙인데 뭐냐면 삶의 우주의 원칙은 뭐냐면 삶의 죄의 삭선 죄를 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의인은 다시 부활하고 삼는다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부활의 비밀은 고난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부활하셨죠. 마찬가지에 우리가 지금 핍박 받고 교회가 핍박 당하고 교도소에 가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되면 불구하고 벌금을 내야 되고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고난이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돼요? 부활의 비밀을 찾을 수가 있다 의인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후세에서 보면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란을 갚으신다 어떻게 너희한테 환란준 사람, 사람한테 환란을 꼭 갚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란을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단 얘기에요 그것이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이 어디서 나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나옵니다 몸은 죽어도 영원히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있일 일을 두려워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자,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성전에 앉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올때 결국은 세상은 정말이 온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보시면 이것 됐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산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안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솔로몬 성전 없어졌죠스룹바 성전 없어졌죠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적고 있더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서 3장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돼 있습니다. 종말이 오니까 무슨 일할 필요 뭐 있어? 뭐 다미 선교회처럼 그런 얘기했죠. 그때 우리 휴가가 온다고 막 얘기를 했죠. 그냥 휴가 안 왔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종말 때적을리스는 어떤 세상이 오느냐? 일하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뭐예요? 그런 국가가 돼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급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지 않아도 줄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쉽거든 먹지 말라고 하느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뭐요 사회주의가 된다는 예표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사회가 옳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이것이 마지막 때니까 그때 그때가 되면 너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라 네, 이 안에 최선을 다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인데 이거예요. 자 중요한 게 아까도 겠죠 먼저 배교하는 일 있겠고, 그저 불법의 사람, 곧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이이르지 아니하느니 그런 대작하는 자라, 그죠? 그러면서 뭐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성전에 앉아, 아까 이제 사장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가돼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이 왔는데 우리가 핍박이 오면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서 고난을 우리를 피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말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나. 그것은 뭐냐? 사람을 기뻐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해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살라우니까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야? 마지막 때 고난을 피해라는 미혹을 경계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다고, 교회가 고난받고 핍박받는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히 맞서고 싸우면 그에 대한 상금은 분명히 있습니다.